연기가 정의가 확장이 되는데 음 정의가요? 네 오. 첫 번째로 아레니우스 정의가 있는데 네 음. 여기서 사는 그수용에서 수소 이원을 내놓는 물질이고 염기는 네.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에요 네. 근데 이게 그 한계점이 있는데 이게 그 수용에 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, 이수요행에서 수소이원이나 수산화이온을 안내놓으면 거기에. 안녕하세요. 건강한습연소 구독자 여러분. 꼴찌에서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